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하는 식은 깐부치킨이에요 깐부치킨 깐부치킨 신메뉴 호떡치킨과 국물떡볶이를 준비했는데요 요 깐부치킨과 국물떡볶이 조화가 바로 깐부팩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 매, 가정에다 5월달을 맞이해서요 이 깐부팩 호떡치킨과 국물떡볶이 매장에서 취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포장할 때는 2,000원 할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메뉴 호떡치킨 있잖아요 호떡치킨과 테라믹주 인스타그램 인증샷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참여하셔서 깜부치킨의 리미티드 굿즈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호떡집분도 먹어볼게요 아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같이 먹으려고 코어슬러도 주문을 했어요 이거는 아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 너무 맛있겠을 것 같아. 그럼 포떡 치킨부터 먹어볼게요. 아 여기 보니까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어, 감자인지 고구마인지 이렇게 이것도 들어가 있고 떡도 들어가 있고 당연히 치킨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씨앗도 들어있어요. 응. <웃음> 와 장난이다. <아니다. 웃음> 우선 소스 듬뿍 묻은 거 이거. 나는 맛. 음. 응. 오. 달달이 너무 맛있다. 치킨 약, 치킨 약간 짭조름한데 이 소스가 되게 달짝지근해요. 그래서 단짠 단짠에 좋아요. 음. 응. 그리고 저 깐부치킨 처음 먹거든요. 어보 되게 도좋네 응? 진짜 호떡 먹는 게 뭐냐? 여기 이렇게 이거. 회바라기인가? 어? 어 회바라기 씨 들어있어요 음? 국물 떡볶이 와! 이렇게 이 국물 떡볶이가 냄새가 약간 옛날 떡볶이 냄새 같아 그래가지고 엄청 기대가 돼요 음! 와 달달하니 옛날 학교 앞에서 먹는 그 떡볶이 맛이 나는 것 같아 국물부터 음! 요즘에 매운떡볶이 많잖아요 이건 맵지 않고 맵지 않아서 진짜 매운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너무 맛있다 음. 그래서? 음? 딱 완전 쫄깃쫄깃하고 감칠맛이 장난 아니다 매운떡보다 너무 많은데 와 이건 간만에 맵지 않고 이렇게 옛날 떡볶이 같은 걸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양념 잘배일수 있도록 안에 구멍도 떨어져 있고 진짜 웃음이 나는 맛이 호떡치킨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달달하면서또짭짝깍조름하다고 그래서 단짠의 조화가 되게 좋고 그다음에 이 떡볶이 같은 경우는 맵지는 않은데 그 빨간 국물의 그 맛이 있기 때문에 이두 개의 조화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내 생각에는 고구마일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마탕 느낌 이제 마탕 느낌 소스에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막탕 느낌이야 막탕 느낌 그리고 코우슬러도 이때 한입 너무 상큼하다 조화가 좋다 이건 제가 깐부팩 시키고 그다음에 이거 추가로 시킨 거거든요 시킬 잘했어 음. 두개 조화가 진짜 좋아 음. 마탕 느낌의 고구마튀김 볼륨소스 너무 행복해. 잘 뵙게 구멍 뚫려 있고. 여기 안에 있는 건 치킨이야 치킨. 네 오늘은 깜부치킨의 깜부팩 호떡치킨과 국물떡볶이 깜부팩을 먹어봤는데요 여러분 와 호떡치킨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결과 호떡치킨은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남녀노소 누가 다 좋아할 것 같아 이게 달달한데 치킨이 약간 또짭조름해요 그러니까 단짠의 조화가 너무너무 좋고 이 단맛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호떡 먹을 때 보면 안에 꿀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호떡은 안에 씨앗도 들어가 있잖아 그게 그대로 재현돼있어 근데 치킨이 약간 짭조름해 단짠의 조화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저 요번에 깜부치킨 처음 먹어봤거든요 와 치킨이 이렇게 부드러워? 어? 진짜 치킨 너무너무 부드럽다고 퍽퍽함이 1도 없고 너무너무 부드럽더라고 단짠의 조화가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단에 게... 이게 달다 보니까 이게 먹다 보면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보기에는 물리지 않는 단맛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국물떡볶이 국물떡볶이랑 같이 먹다 보니까 전혀 물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물떡볶이 같은 경우는 요즘에 우리 매운 떡볶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 떡볶이 찾아볼기가 너무 힘든데 얘 같은 경우는 맵지 않아 가지고 진짜 맵찌이 분들도 다 먹을 수 있고, 너무나 다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옛날 우리 학교 앞에 팔던 그 떡볶이 있잖아요. 딱그 맛이야. 거기다가 떡도 두 종류가 있어요. 긴 누들밀떡이랑, 안에, 어? 동글아, 짧은 떡이 있는데, 이 짧은 떡볶이 같은 경우는, 안에 구멍이 뚫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양념이 쏙쏙 배어가지고 너무너무 맛있어. 어. 그리고 호떡치킨에는, 맞아. 고구마가 들어있어. 튀김 고구마가 들어있으니까, 요, 그 호떡치킨 소스랑 같이 먹잖아요 맛탕 먹는 기분이라고 어. 이두 가지 밸런스가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다 견과류도 들어있고 아 진짜 너무너무 맛있게 너, 잘 먹었습니다 어. 이두 가지 조화가 진짜 깜깜야 깜부, 깜부. 제, 얘네들은 떨어져서 안돼 거기다 가 저는 오늘 코어슬러도 같이 먹었는데요 코어슬러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상큼하니 어 입안이 정화가 되는데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어, 여러분 드실 때 코어슬러도 하나 추가해서 드시면 은더 맛있는 깜빡치킨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